엑셀에서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을 설정하실 때는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십자가일 때 원하는 만큼 드래그 해주시면 영역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 끝으로 끝까지 드래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하면 한 세월이 걸리겠죠. 알파벳이 A, B, C, D로 계속 바뀌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키보드에 보시면 컨트롤 키라고 있습니다. 컨트롤 키와 방향키 왼쪽을 누르시면 맨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방향키 오른쪽을 누르시면 맨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왼쪽 오른쪽을 갈수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키를 같이 누릅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을 누르면 맨 왼쪽부터 맨 오른쪽까지 한꺼번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방향키 아래를 하면 맨 아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동해 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하고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눌러주시면 1048576 이라고 있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위로 해주면 저희들은 제일 첫 번째 셀까지 영역 지정이 됩니다 이제 Ctrl Shift 방향키 오른쪽 하면 시트에 있는 모든 셀을 다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왼쪽 모서리 끝을 보시면 1,2,3,4를 행 번호라고 러고 abc를 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두 개의 교차점을 더블클릭하시면 전체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제하고 싶으시면 아무 셀이나 클릭해주시면 블럭 설정이 해제됩니다. 이제는 자료값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조금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이제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입력이 됐는데, 제가 여기에서 오른쪽 끝으로 가서 밑에 끝까지 한꺼번에 좀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Ctrl-Shift 방향키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 끝으로 안 가고 입력된 자료의 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Ctrl-Shift 방향키는 자료값이 있으면 입력된 자료값의 끝으로 이동하고 입력한 자료값이 없으면 시트의 끝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Ctrl-Shift 방향키 아래를 눌러주시면 연속 입력된 자료의 끝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trl-Home키를 누르시면 A1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자료의 끝으로 이동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보드의 엔드키를 누르시면 곧바로 자료 입력의 마지막 위치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씌우실 때 A2셀에 마우스 포인터를 두시고 컨트롤 시프트 엔드키를 누르시면 한꺼번에 범위 설정이 가능합니다.